진짜 소독량 맞겠네 우회전입니다 <웃음> 와 이건 뭐네 <웃음> 지금 <웃음> 교통체증이 아주 미쳤습니다 시들이 곳곳에서 신호를 조작하고 있죠 이건 바로 조작신호라고나 할까요? 하하하하하 네, 왔습니다 두 방금만 더온 거로 오나? 네 어서오세요 많이 드세요 인천 양반들 감사합니다 그려지 것 같아요 자전거 네네 감사합니다 현금부터 안 길이 예쁘네요. 탁 트인 것이 너무 멋있는 아, 드디어 제주 같은 풍경을 도시에서 이제 벗어났습니다. 여기는 대정 가는 길이에요. 중문쪽으로 넘어가는 제주 공룡랜드인데요. 현재 휴장 중이네요. 없나 봐요. 롯데강 천천히 댕깁서. 아, 아, 강 천천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꽃향기 미쳤습니다. 미쳤어. 이러면 어떻게 달리란 말이야. 벌써 취했어요. 꽃향기에 취했어. 음주운전 중이에요. 꽃향기에 취했어. 우와 멋있다. 너무 멋있다잉 정말 이상한 사람이 저기 헬멧 쓰고 있어요. 바, 바, 바당, 바, 바당에서 물질을 하겠다고 길이 예쁘네요 집집들이 꾸며놓은 것도 예쁘고 게스트하우스도 아다하니 정신이 나간 걸까요? 아 한라산 안 보이네요. 야 막걸리전 진짜 1년된거 같아요. <웃음> <웃음> 고기도 많이 들었다. 양이 미쳤다. 아, 오 이런 일이네. <웃음> 아 <웃음> <웃음> 와, 어, <웃음> 어 <몰라. 웃음> 한대 하나 드릴게 만 원입니다. 잠깐 누가 침끼했어 어디? 에 냉해 놈이가. 어머나 길이 너무 예쁘네요. 오 어, 여기. 안녕하